유자도 노래하는 약간 탤런트가 조금 생겼으면 참 좋겠다 뭔가 관광버스 춤 이런 거 말고 23살이 딱 추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도 몸매 봐봐 여러분 다리랑 이런 거어뽀 유자잖아 저, 저, 저게 또저 친구만의 매력일 수 있어요 어뽀 유자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그때 아가씨가 급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괜찮지 않으면 안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딱 처음에 딱 봤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. 너무 어두워. 그리고 인물도 너무 없고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생각에 보내려고 어, 면접 너무 잘 봤어요. 이러고 이렇게, 오,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. 라고. 아저 근데 이러는 거예요? 이러고.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? 저로 스타크에요 이러는 거야 어? 그 스타크요? 레벨이 얼만데요? 1590이라는 거예요 어 되게 높다 순간 계산해보니까 어, 나랑 일리아칸도 갈수 있고 나랑 아브리시도 갈수 있고 어머. 캐릭터가 몇 개? 부캐라 많대? 아, 그래요? 그래, 다시 앉았어요, 이렇게. 그 면접을 좀 다시 좀 볼까 싶어가고 다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. 또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, 뭔가 약간 어떤 정도 생기더라? 그래서 청바지 사이에서로보는 다리가 너무 이쁜 거네요. 갑자기 다리가 보여. 아, 그래, 이 친구. 아, 그래, 뭐 괜찮겠다. 뽑자라고. 알겠어요? 그러면 어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? 라고 뽑았어요. 뽑았던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왜 뽑았냐는 식으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뭐. 일단 착해. 착하면 장땡 아니겠어? 착해 착해 아 그래서 진짜 애들이 착하게 착해서 뽑은 줄 알았나 봐좀 사실 특채로 뽑았긴 했죠 근데 지금 사실 특채로 뽑았던 건 어쨌든 왜 착하지? 노력하지? 진짜 이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로 갔든 서울로 갔으니까 난 다행이라 생각해요 <웃음> 그리고 자기가 면접을 여기 딱 보러 왔을 때 내세울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면접 보러 오면 애 친구들이 다 이쁘니까 그런 거라도 준비를 해와서 나한테 어필을 했다는 그런 용기를 크게 줬어요 언니 사람 보는 아뭐니 하루 진짜 그렇게 안 믿기겠지만 진짜 그렇게 뽑았어요. 해수는 왜 뽑았는지 되게 궁금하죠. 해수는 왜 뽑았냐면요. 해수 면접 볼 당시에 고민을 시키겠다, 뭘 시키겠다, 사실 그런 건 없고 내가 저저저 저, 저 친구 면접 볼 당시에 지쳐 있었어요. 뭐에 지쳐 있었냐면 이 어린 친구들의 노개념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내가 얘네들 부모도 아니고. 여기는 엄연히 직장이고 한데 내가 진짜 무슨 이 애들을 10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갈키고 뭐 그러는 것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수를 뽑은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뽑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념이 있어 나, 내가 아가씨 때 같이 뭐 일한 친구들도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아가씨 때 옷이 진짜 많았어요. 옷이 한 100번 가까이 됐었어요. 그래서 어디 지방 한번 가면 이 까만색 이민 보따리에 옷이 한 6벌씩, 7가방씩 갔어요. 그래서 옷을, 옷이 진짜 많았고, 쪼도 잘하고, 넌 끼도 잘 떨고.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돈도 잘 빼. 돈도 잘 빼고. 그리고 나는 어디 가잖아요? 그러면 좀 리콜이 많은 아가씨였어요. 어디 와달라 와달라. 그리고 부산도 처음에 부산도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부산에서 이제 일하던 언니가 나랑 이제 다른 곳에서 일했었는데 와 나보고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여기 일을 들어왔는데 마담 왔는데 얘기를 해서 진짜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래서 날 땡긴 거예요. 스카웃 제이가 들어와서 어, 일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었죠. 나는 코믹 아가씨였어요. 미모는 내가, 사실 내가 빼, 어난 미모는 아니잖아. 난말발이 진짜 좋았어요. 예전에 내 자랑은 아닌데, 그 거제도에, 그 옥포에 계신 보수 가라오케 사장님 계셨는데,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을 하러 내려갔어요. 내려갔는데, 자기는 거기 아가씨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. 진짜 많이 왔다 갔는데, 나 같은 젠더를 처음 봤대요. 쇼 잘하고, 이쁘고, 말 잘하고, 코믹 잘 떨고, 이런 젠더를 처음 봤대 뭐 하나 하라면은 그냥 후다닥 꼬마스카레 꺼서 팍 해버리고 막 그랬어 깜짝 놀랐다는 자기가 그래서 어, 그래 그러고 사장님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마산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 다른데 거제도에 좀 크게 오픈한다고 데리 왔어요 나를 진짜 스카웃제 일을 하러 안 믿기지만 진짜예요 뭐 내가 여기 상호까지 내가 다 대고 말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사장님 잘 계시죠? <웃음>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나 진짜 사니 진짜 그러시면 안돼요 그때 같이 있던 집에 있는 오빠 저 누군지 아시죠? 오빠 진짜 그러시면 안돼요 그 예전에 나랑 우리 거기 마담 언니랑 사장님이 석 달을 하제. 그래서 석 달을 하는데, 어머, 월급만 받으면, 거의 당진하는 거예요. 다 잃어, 돈을. 그래서, 뭐야,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. 뭐만 하면 장땡 나오고 는 거야. 그래서, 너무 이거, 이상하다 싶어서, 이러고, 이러고 있는데.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하트장 떨어지는 소리가. 그래서 내가 띵, 띵 이렇게 봤는데, 어머, 단풍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, 이게.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식다이손을 들고 있다가 모로 떨어뜨린 거예요. 그러니까 세장을 들고 친 거예요. 식이 그래갖고 뭐야, 땡판 쳤잖아. 뭐야, 진짜. 20년 전에 진짜 그랬. 지금은 나이가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셨으려나 아직 살아계실려나 아.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, 진짜. 양아치도 아니고.